안녕하세요 쭈업조합입니다 오늘은 피드스틱 신화템으로 리안드리와 벨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두가지 아이템의 핵심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리안드리의 첫번째로는 정글링이 벨트에 비해 현저히 빠르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벨트와 리안드리를 들고 풀캠을 돌아보면 리안드리가 훨씬 더 빨라요. 특히 용 전령에서 효과가 더욱 두드려지거든요.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화염룡을 잡을 때 리안드리는 17초가 걸리고 벨트는 23초가 걸렸습니다. 육조차인데 이게 인게임 내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두번째로는 벨트보다 딜이 세요 리안드리 효과에는 압법저항력 15% 감소와 도트딜 때문에 이게 탱커에게도 들어가고 탱커가 아닌 물몸한테 들어가면 효과가 더 좋아요 리안드리는 크게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것까지 얘기하면 그 스킬가속까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안드리를 가야할 때를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조합상 내가 딜을 맡아야 할때 예를 들어 우리 팀 조합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탑은 오른이고 어 정글은 피들스틱 미드는 갈리오 원딜은 바루스 서폿이 레오나. 이게 CC는 정말 많은 조합인데 딜은 살짝 부족한 조합이잖아요. 이럴 때 어, 리안드리를 가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탱커가 많을 때. 예를 들어 상대팀 조합이 탑이 마오카이, 정글은 자크, 미드는 세트, 원딜은 카이사, 서폿은 레오나 이렇게 탱탱하잖아요. 이럴 때 리안드리를 가면 정말 좋아요 네, 리안드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벨트인데요 첫 번째로 가격을 보시면 리안드리는 3,400원 벨트는 3,200원이죠 벨트가 200원이 더 싸거든요 어, 롤은 아이템을 빨리 뽑아서 스노우볼링을 굴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200원 차이가 초반엔 정말 커요 캠프로 치면 이캠프 차이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어, 리안드리는 체력이 없고 만화 600이 있어요 벨트를 보시면 벨트는 체력이 있죠 이 체력 350이 정말 커요 한 스킬 2개 정도? 2개 정도는 맞아 줄수 있는 체력인데 W까지 더하면은 탱킹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뚜벅이인 피들에게 패피기 또는 돌진기를 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게임 내에서 또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있으면 벨트를 추천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벨트를 가야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 공포를 넣었을 때 치명적인 조합일 경우 또는 물몸일 경우 예를 들어서 상대방 조합이 탑은 피오라, 정글은 앨리스, 미드는 요네, 원딜은 미스포춘, 서포트 룰루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다섯 명의 챔피언을 보면은 다 공포를 걸었을 때 물몸이라서 우리 팀이 다 빨리 녹일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두번째는 생존이 하기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 서폿에 블리츠가 있고 뭐 정글에는 니달리가 있어서 계속 쫓아온다든지 이럴 때 벨트를 가면은 생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럴 때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아군이다딜 채밀 때아군이다 어 딜만 세면은 저는 공포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유틸성만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총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